아나왜 항상 보조 컴퓨터에 마우스가 고장나지? 그것은 보조 컴퓨터의 마우스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. 나출력개 좋아. <웃음> 아무래도 나 그런 뜻이죠. 음. 코난인가? 내 이름은 김춘식. 아 이게 욕을 <웃음> 적절히 섞어주면 재밌거든, 진짜로. 코난인가? 나이 멍친 새끼가 약간 이런 식으로 섞어주면 <웃음> 재밌는데. 아 근데 뭔가 요즘에 욕을 좀안 하게 돼가지고. 방송 끄고는 잘하시잖아요 김윤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방송 딱 끄자마자, 야이개 뭐라고.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그러지는 말자 진짜 프레임을 씌워도 좀 적당히 씌워야지 키민님 근데 어. 적당한 프레임을 씌우면 사람들이 진짠 줄 알아요 아예 대놓고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씌워야 맞아 약간 그렇죠. 어, 방송 끝나고 진짜 우리 빠다맞은 적한 번도 없지만 빠다맞는다는 이런 건 그러니까.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럼 연비 담배 프레임은 적절했다는 얘기야? 그거는 팩트고 프레임이 아닌데 뭔 소리 하는.. 야 연비 없다고 진짜 없다고! 와, 와 진짜 너네 진짜 사악하다 자꾸 그러시면 전자담배도 폭로합니다 오늘 연비님이 치과 간다고 안 오셨잖아요 오늘 연비 치과가 아니고 대구 개인 정비 네. 시간이에요 대구 쪽에 그 나와 바리 정리해야 돼가지고 치과라고 들었는데 교정기 사이에 담배가 껴가지고 그것대로 아이씨, 치과를 갔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. 어? 저는 시가바 같다고 들었는데 아뭔 소리야 <웃음> 저는 금년 치료라고 들었는데 아 이거 없다고 진짜 와 <웃음> 얘네 진짜 갔어. 대박이다 나와바리 정리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뭐 그동안 막 바빠가지고 막 염색도 못하고 못한 게 많아가지고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샛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이제 아아! 고라하하하하길 <웃음> 바닥에서 <웃음> <웃음> 고어라? 머리 일자로 세우고 막 어. 편집본에 다 넣어주세요 편집자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. 저도요 안 만나면 돼요 네 <웃음> 그렇습니다 저는 빗솔님이 시켰습니다 저는 케빈님이 한 편이한테 지사하라고 해서 한 편이한테 시킨 겁니다 뭔 소리 하는 <웃음> <케빈님> 거야 <파십니다. 웃음> 뭔 소리 하는 거야 프레임 적당히 해이 프레임꾼들아 여러분 오늘 레벨이 추가가 됐는데 구동 레벨이 아니고요 무료 공식 업데이트입니다. 타워가 타워. 추가가 됐어요 타워. 물론 뭐 우리 수준에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뭐 사실. 근데 또 업데이트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고. 롯데 타워. 뭔드릴이야 <웃음> 타워라길래. 아좀 뭐라도 해줘. 롯데 타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. <웃음> 어떤 식으로 받으면 받을 수 있는지 네. 검토 좀 들어가 주세요 한변. 네.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준 사례가 없어요. 그런 지뢰. 이런, 드립. <웃음> 이런 저질 드립은 받아줄 사례가 없습니다, 우리님. <웃음> <어머님>. 그만 그만 <웃음> 미안하고. <웃음> 오, 오 시작부터 바람 소리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<웃음> <웃음> 좀 받아줬네 그럼 어... <웃음> 도좀 아... 사례가 있더라고요 <웃음> 예, 이거는 살짝 <할까요? 웃음> 있다고 해서 저도 예. 아 그랬구나 우리 투변은 그런 거좀 용납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약간. 기준이 <웃음> 어, 어, 좀 쎄서 이 친구 투변이 안 웃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미없었다는 것을 뜻해요 변호사보단 검사에 가까운 것도 아닌가요? <웃음> 맞아 웃음검사 나는 마검사 아... 와저 새끼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뭐야 여기는? 성문이야? 타고가? 어! 에이. 아! 이거! 이거 공성전차다! 이거! 근데 이거! 아, 무서워. 그냥 이거 받침대 놓고 올라가서 저걸 레버 내리라 이거 아니야 지금 좀 별론데? <웃음> 이! 형 이거 움직이잖아! 이거 봐! 어! 이거 들이박아보자! 이걸로 이렇게 아니 이거! 이거, 바, 이거 받침대 사놔서 아 저걸 레버 내리라는 거 아니야? 아! 아, 아 기포! 지포 아, <웃음> 아! 이거 봐! <웃음>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여기로 그냥 올라가면 안 돼? 해빈님 예? 오늘은 정성루트로 한대며 <웃음> 정성루트가 우리한테 어디있어 제작자가 보내서 왔습니다 <웃음> 제작자 범죄팀입니다 아 진짜 아왜 네.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<웃음> 얘들아 나 미안한데 대가리 좀 잡아줘 <웃음> 체어샷 말고 체어샷 말고 <웃음> 체어샷 말고 빰빰빠바바 다 붙어 주시죠 여러분 지금입니다. 이한이 머리? 어. 어? 와. 와 떨어졌어. 떨어진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. 나 이렇게 되면은 못 참아. 나 그냥 당길 거. 야 <웃음> 안돼 안돼. <웃음> 나 그냥 당길 거. 딱 말했어. 나 그냥 당겨버려. 한변 한변 가서 저거 사버. 나올라가서 당겨버려 그냥. 야아 뭐야. <웃음> 언제 왔어 이거. <웃음> 꽈라미 변호사가 해결했구만. 꽈변? 한병 들고 와. <웃음> 미안해. 여기서 낚시를 하라고? 용암낚시 잡혔다! <웃음> 오징어 잡혔다! 야! 이거 달라붙는데? 어 오징어 달라붙었다! 어 빨판이 야, 역시! 대단한걸? 이 <웃음> 빨판이! 크라켓! 크라켓한테 <웃음> <크라켄한테> 뜯겨봤냐? <웃음> 미안 미안 아 미안 크라켓 너 근데 문어 아니야? <웃음> 아 그렇구만 <웃음> 이거 어 잠깐만 얘들아 다른 어, 어야뭐 잡혔어! 야뭐 잡혔어! 오. 오. 이거 뭐야 잡아봐 <웃음> 공을 잡으라고 공을 어, 공을 잡아라 공을 잡으라고요? 어느 공을 잡으면 돼요? 그왼버 진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왜? 그 파란 공이 쓰이는 데를 찾은 것 같은데. 저기다 가. 파란 거 넣는 거지. 예. 네. 와 한편이 새끼. 나는 <웃음> 행복합니다. 이거 공 넣는 데 아니네. 사과해라. 왜? 응? 아니었다잖아. 공 넣는 게 아니래? 응. 지지기 싫으면 파란 공 찾아와. 그냥 <웃음> 먹어. 진짜 근데 파란 공은 필요 없었던 걸까? 이득인 것 같습니다, 형님. <웃음> 됐다. 야 어떻게 좀잘 작... 조준을 좀 어떻게 잘. 형님 조준이 잘안 되세요? <웃음> 이게 메가리가 왜 이렇게 없지? 나 <웃음> <됐다. 피가서 웃음> 도와줘야 <웃음> 돼요. <형. 웃음> 내가 도와줄게. <웃음> 우리 우리 <웃음> 형 아직 정정해. 이 문이 열려야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지금? 어, 날라갔다. 안 돼. 나못 올라갔어. <웃음> 저장됐어, 저장됐어. 뭐, 뭐. 투변은 어디 갔어? 투변. 저도 나고 됐습니다. 쟤는 어디 가? 뭐야, 여기 오냐? 뭐야, 어디야? 뭐야, 뭐야. 이상한 데서 오, 떨어져. 어, 저 가운데로 떨어진다. 안쪽 가운데로 떨어져. 아, 이것 하면 날아갈 수 있구나. 아, 갑자. 아, 네. 어, 이렇게 갈수 있네. 여기. 또저준못 하네. 또. 못하네, 또. <웃음> 꼬질하잖아. 요. 돌치우게좀 비켜 주실래요, 드림님? 어. 여기 하나 더 야, 있네. 열리면 고구마 어, 여기다 넣어 봐. 오. 오. 고구마오 뭐야? 오, 다 우와! <웃음> 야, 이게 맞아? 어. 야, 우리는 둘까지 생각 안해 봤는데? 어, 뜬다. 똑다 어, 뭐, 뭐가 뜬다. 뜬다. 오, 점프맵. 오. 우와! 우와! 야, 이거는 조금 인정. 내가 여기 문 열었어. 문을 여는 그게 아니라며이 와서 다같이 하자 나랑 빗소리랑 뭐 이렇게 어. 껴있으면 그걸 빼다가 그 사이에 통과를 시키면 그래! 돌로 껴! 맞아! 어, 우린 지성이야 이렇게 무식하게 할 거야? 야 지금이니! 지금이니 어. 걸렸어 지금이니! 어 이거 그냥 안 닫혀! 우와! 우와! 오 됐네! 아니, 이게 진짜 맛... 맞... 어? <웃음> 드디어? 드디어! <웃음> 드디어 아게 내가 빼줄게 아니야. 빼면 안돼 빼면 안돼 빼면 우리 <웃음> 못나가 빼면 못나가 안돼 다 뒤에서 라미가 뺐어 <웃음> 안돼 됐다 어? 조준 잘하네 <웃음> 너는 케빈님이랑 다르게 힘이 좀 있거든요 젊네 젊네는 <웃음> <저> 뭐야? <웃음> 케빈형은 늙었어? 그러긴하지 어, 난님 늙었어요? 나 내일모레 죽어 됐다. 오! 아, 이게 뭐야? 우리 이거 새 사슬로 가라는 얘기야 이거? 지혜나? 왼쪽에 땅 있잖아요.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 이로 네. 가라고? 맞는 것 같아요. 와, 야맵 스케일 있다 이거 이번에. 여기 밸브가 있어. 어? 저 초록색 선에 맞춰야 되나 보다. 아, 땡겨 약간만, 약간만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, 내려, 내려. 내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거기 빨리. 이게 아니야? 아니야. 내려. 올려. 올려. <웃음> 조금만. 아 이게 두 칸씩 내려. 눌려. <웃음> 아, 어떤 거 하나는 한 칸인 같다. 하나 더? 하나 더. 코로디 오. 그다음에 그걸 내리면? 자가 자가 자가 자가 나와라. 나이스. <웃음> 제가 이 기계의 비밀을 밝히고 보겠습니다. 그러다가 뒤쪽 사발대이있용아 농한 부니다 위. 오, 트레스였어. <와>, <웃음> 아. 우와. 그러면 가도 될거 그냥. <웃음> 뭔 소리야. <웃음> 어? 한편이 화장실 가면 나는 <웃음> 소리가 나네. 어, 위에 높이가 심상치가 않은데? 뭐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? 어 뭐야? 와우! 야 이거 맵 높이 역대급이다 우리가 해놓은 거 중에, 그렇지? 응. 음. 여기 뭐야? 야 이거 여는 건가 본데? 오. 대박. 레버 당겨봐 그러면. 와 올라간다. 올라가 있어야 돼. 올라간다. 아니야 열리는 거야 열리는 거야. 뭔데 밑에 뭐 있는데? 용암이. 뭐? 어 아까 봤던 용암인데? 다른데야 다른데야. <웃음> 가는 거야? 맞아요 가는 여기에요. 거야? 아, 가는 거야. 케빈 형. 아니 기껏 내려와서 아니, 기껏 올라와서 다시 왜 내려가? 이것 도 여기다 뭐 넣는다. 고구마 기계에다가. 아, 어, 아 다른데네. 드럼통은 왜 있는 거고? 일단은 저 걸쇠 같은 막대기가 두 개가 있고 라미 쪽이랑 빗소리 쪽에. 제일 앞에도 어... 있어. 그러게. 케빈님 뒤까지 CNN... 네 개요. 아네 뒤에도 있어? 네 뒤에 그리고... 캔디. 어 그래 나 드럼통 한번 여기 찡겨보고 싶긴 했어. 내가 목숨을 잃을. 그렇지. 어! 꼈다. 오오오오오 고장난다. 오오오 고장난다. 이게 맞아요? 야 이거 터지나? 그럼 아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막대기로 드럼통을 끌고 오란 거였나 보다. 그러네. 막대기로 드럼통 조종해서 오 대박이네. 그래 이거 아이사키 하듯이. 뭐해? 하필이 <웃음> 뭐해? 제일 <웃음> 추한 <웃음> 무브먼트였어. <웃음> 야 이번엔 더 넓은 면적이야. 그렇지. 오다 터졌어. 허? 뚜껑이 터지면서 아 점프대가 뭐, 뭐, 뭐. 생긴 거네. 아하. 어형 아, 여기 봐봐. 오, 여기에 하나랑 쪽이 하나 있네. 쪽을 음. 탔어야 됐네 한 명이. 아저 아래, 아래 있는 저거? 아, 저거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저 방향이 바뀌는데? 어 한편군. 오 이거 내가 돌려야 되구나. 그러네 한편이가 아 어디선가 돌리고 있네. 아어 그렇지 그렇지 대세대 지금 지금 좋아. 뭐지? 어, 뭐 뭐야, 뭐지? 어려 고이는데 나이스. 오케이. 투디야. 어 뭐야 어디 갔어? 얘 비소라. <웃음> 어? 바다. 야. 나가. 우잘 던졌어 잘 던졌네. 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투수 <웃음> 어? 근 안전하게 가면 안 돼요? <웃음> 이게 정석일 수도 있어. 뭔 정석이야? 조정석. 와, 심노잼. <웃음> <웃음> 올라간다. 어, <웃음> 이거 올라간다. 아, 이게 올라가? 우와. 우와! 용암 차는 거 봐. 이짜 씨가. 제압제압우 와! 우와! 와 야, 이번 거잘 만들었다. 음, 거. 됐네. 음, <웃음> 마지막에 근데 접속 이슈때문에 2D가 사라졌어요 뚜루디? <웃음> 요즘에 2D네 집이 인터넷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뚜루디 그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일까? 모두 2D 좋댔다고 예?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여러분 넣어봐 넘어봐